가 내리고 있습니다 삼복더위를 맞아서 오늘은 삼계탕집을 갈건데요 부평에 유명한 삼계탕집이 두곳이 있다고 합니다 1982 삼계정이랑 하나는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요. 바로 바로 <웃음> 바로 바로 <웃음> 네, 저희 녹두 삼계탕 하나랑 전복 삼계탕 하나 주세요. 녹두랑 전복 준비해드릴까요? 네. 네. 뭐 머리 묶으라고 주신 건가? 오. 센스 있으시다. A few moments later. 문나요 한 번째 칸 메뉴를 떠드기 후하기에꼭 눌러 주세요. 알겠습니다. 응. 제가 우선 전복을 그 드릴게요. 제가 딱히 드릴 게 없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저의 노트는 국물에 다 넣어 있나 봐요. 진짜 엄청 부드러운것 같아요. 야들야들한 거 봐. 웃! 웃! 야 웃! 웃! 웃! 웃! 웃! 웃! 웃! 웃! 웃! 웃! 웃! 먹 웃! 웃! 안먹 웃! 웃! 웃! 웃! 웃! 웃! 아 사실 삼계탕이랑 백숙이랑 뭐가 음, 음. 음. 음. 음음음백음음음가음음음나나음음음음음음음음하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는음음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고맙습니다. <웃음> 네. 비가 많이 온다. 사실, 더위를 피해서 이열치열로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데, 별로 안 더워서, <웃음> 그냥 몸부심만 한 느낌이야. <느낌이었어요>. 잘했습니다. <웃음> 응, 감사합니다. 굉장히 가까운